뭐가 떨어졌지? 시청사망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봤는데 제가 내일 이사를 가요 이사를 가는데 제가 이사갈때마다 아주 곤욕스러운게 하나 있습니다 이삿짐센터에서도 받아주지 않는 저희 보물 바로 요 레고들 네. 레고는 이사업체에서 받아주질 않아요 이사비용보다 레고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나하나 제가 따로 차에다 싣고 있습니다 음, 지금 일단은 오페라 하우스랑 타지마이랑 소방서만 지 차에 실어봤는데요. 자, 아, 한열채 정도 되는데 큰일입니다. 자, 오늘 캠핑장 영업을 막아놓고 집에 왔는데요. 아, 지금 일단은 장 하나는 비웠어요. 차에 실고, 아, 지금 이렇게 아직 남아있어요. 이렇게 남아있고, 지금 방에 오면 방에도 또 이렇게 레고 자 레고를 지금 차례대로 싣고 있습니다 지금 파리 레스토랑, 헌터, 시청, 소방서, 타지마을, 시드니까지 실었고요 지금 한두개 정도 더 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한방에 못갈것 같아요 일단 다 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이제 진짜 아, 레고 시작하서부터 집을 사, 이사 가지 말아야지 아, 이사 갈 때마다 이거 일이네요 안녕하세요 고군입니다 드디어 다 올주 실었어요 자, 레고 이사 중인 고군 자, 옆좌석에도 있고 뒷좌석에도 있고 트렁크에도 있고 지금 장식장 3열만 우선 뺐어요 3열만 우선 빼서 지금 캠핑장으로 이사를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레고 이사를 이렇게 가고 있고요 저 뒤에 포터 보이시죠? 저 포터에도 또한 차가 1톤 트럭에도 실려 있습니다 지금 아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참 아. 레고 때문에서라도 이사를 가기 싫었는데, 아들이 뭔지, 결의 때문에 또 계획에 없던 이사를, 이사가 잡혀서 이사를 하는데, 이게 뭐, 우리 집은 그냥 포장 이사 시키면 되는데, 제 자식인 요 레고들은, 어, 뒤에도 저 시청 꼴문이 보이시죠? 트렁크에.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레고는 이사업체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네. 특히나 뭐, 제거 같은 모듈러 레고는 어, 이사비용보다 레고 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에 받아주질 않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레고 이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캠핑장에 바빴어가지고 제가 캠핑장 짐은 거의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 이렇게 레고이사를 하고 있어 있고요. 어, 캠핑장에 도착해서 다시 짐 내리고 다시 세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저 뒤에 따라오는 포터도 네제 레고입니다. 네. 어쨌든 이제 자 일단 운전을 해야 되니까 도착해서 다시 영상을 키도록 할게요. 네 이제 일단 캠핑장에 도착했습니다. 캠핑장에 도착했고 네 들어오세요 포터도 같이 도착했습니다. 오세요. 일단은 거의 다 와서 깨지는 소리가 났어요. 뭐가 떨어졌지? 아 시청 사망. 와 진짜. <웃음> 아 시청사망 속상하네 복구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